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어 짧게는 한 5주 길게는 7, 8주 정도 성경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동기는 우리 지역의 목사님 한 분과 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에게 성경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성경 본문의 이야기 혹은 성경 속에 성경 내부의 역사 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질문을 조금 더 이해해 보니까 성경 책이 어떤 책인가 이 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 주신 거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글로 주어졌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글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글이 갖는 특징들을 그대로 갖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 성경 66권이 처음부터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형성된 과정에도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강좌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들인가 하면 자 성경을 이루는 다양한 책 우리는 신구약이 66권이죠 이 66권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을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책들이 어떻게 모여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정경이라고 하는 66권 한 권으로 묶일 수 있었느냐 하는 그 과정이고요. 그 다음 질문은 성경은 처음에 히브리어 아라머 그리고 헬라어, 우리가 그리스어라고 부르죠. 그렇게 그런 언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번역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떤 방법론으로 읽고 해석해야 하는가. 자, 이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 이야기 강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교회사 우리 공부를 할 때는 교재를 한권 정하고 그 교재를 이렇게 읽어 가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 저도 편안했고 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미리 책을 읽어오고 그 책의 내용을 학습하셨기 때문에 어, 편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어, 제가 조금 뭐 모든 책들을 다 알아본 건 아니, 아니지만 한 권의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대략 세 권의 책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성서의 형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성서는 어떻게 성서가 되었는가 존 바턴이라는 분이 쓰셨고 이 책은 최근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책이 기록된 것은 1997년이었어요. 이 책은 성경이 처음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서 어떻게 66권,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요, 정경이 되었느냐 하는 그 과정을 담아낸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성경 번역의 역사라고 책 제목이 번역이 되었는데 본래 원제는더 스토리 오브 더 바이블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의 역사죠. 레리 스톤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어, 이 책에 보면 은 상당히 다양한 성경의 사본들 또 번역본들의 사진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또이 책을 어, 구입을 하면 아주 다양한 번역본들 이런 이만한 크기 뭐 요만한 크기부터 큰 크기의 어, 그림 파일 사진 자료들을 저희에게 줘요. 그래서 사실은 책값이 비쌉니다. 2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장점은 초기 4번부터 번역 과정을 쭉 기록했는데 번역을 하신 분이 마지막 챕터에 한글 선역, 성경의 번역 과정을 어떤 학자에게 부탁을 해서 한 챕터를 담아내셨어요. 그래서 이 책의 가치가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자료가 됩니다 성경의 번역의 역사 또 한글 번역의 성경 번역의 역사는 제가 이 책을 주로 참조하면서 강의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지식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에 어떤 도전을 주는가라는 이 강좌의 마지막 부분 강의를 할 때는 한국분이죠 김근주 교수가 쓴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을 제가 주로 참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합니다 책값도 8천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책을 물론 이번 강좌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이 책을 제가 다루겠지만요 그래도 책을 뭐한 번에 쭉다 읽으시긴 어려울 테니까 뭐한 주에 한 챕터 정도씩 이렇게 읽어나가시면 이 강좌의 목적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어떤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성경 이야기 강의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습도 하실 수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이 강좌를 들으시는 우리 신도중앙교의 교우들에게는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 수강신청을 해주시면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어, 거기에 어, 이 강의 PPT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생방송이니까 음향 사고들도 이렇게 나죠. 어, 뭐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쭉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하면 아까 제가 이렇게 제 성경책을 보여드리면서 66권 한 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우리 개신교회 성경은 66권입니다 당연히 가톨릭 도 정교회 등은 다른 성경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 개신교회 성경은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어뭐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구약은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역사서, 시가서, 성문서라고도 부릅니다. 육기, 시, 편, 자먼, 전도서, 아가. 선지서는 17권인데 분량에 따라서 주로 분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구약이 구성이 되고요. 신약은 4개의 복음서, 그리고 한 권의 역사서, 그리고 2 1 한 편에 서신서 그 가운데 14편이 바울서신 그 다음에 7편이 공동서신 하지만 뭐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또 드러나겠지만 논란의 여지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울이 썼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논란이 있는 책들도 있고요. 또 마지막에 예언서라고 이 자료에서는 분류를 한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묵시문학에 속하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계시록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죠. 자, 이런 책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기록된 책부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까지 사실은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뭐 1000년 120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뭐 신약성경이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뭐 100년 어간이라고 이렇게 대략 잡으면 뭐 서기 100년 뭐 혹은 거기서 조금 넘어서는 그 시간에 완성이 될 거고요. 구약은 처음 기록된 문자로 기록이 돼서 문헌으로 근거가 등장하는 책이 뭐 11세기 10세기 기원전이요. 그렇게 보면 이건 사실은 본래 성경이 말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정말 짧게 잡아도 1200년 좀 길게 잡으면 더긴 시간 동안 이 66권의 성경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있고요 신약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자가 몇 사람인지는 정말 분명하게 알수 없습니다. 각 책이 언제 어디서 기록된 것인지도 대부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강의가 진행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처음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것은 히브리어가 매우 간단한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주 옛날이에요. 기원전 2500년경부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전문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자를 기록하는. 그리고 이 히브리 문화에도 읽기와 쓰기에 도움을 주는 알파벳이 아주 고대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2개 뭐 23개 정도의 알파벳. 자음만 가지고 있으면 문헌의 기록이 가능했던 겁니다. 초기 성경은 히브리어의 모음이 필요가 없었어요. 자음만으로 문자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단순하죠. 이 단순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어죠. 여러분 헬라어 예수시대의 이, 시, 이 지역의 문화에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역시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도 성경이 빠른 속도로 여러 문화권으로 전달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겠죠.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제가 구약학을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배웠지만 기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글씨 시인가 그림인가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어 알파벳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익숙하십니다. 이 영어와 매우 비슷한 문자들이 많이 있고요. 어, 그렇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파와 오메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어 문자의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뜻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자,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처음 문헌으로 기록된 성경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사회사본이라고 해서 20세기 초반에 쿰난사본이라고도 부르고 아주 늦게 발굴이 되어 된 사본이에요. 그래도 성경의 원형을 매우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본입니다 사회사본인데 영어로 하면 스크롤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여러분 스크롤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루마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두루마리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 끝에 뭔가 막대기를 이렇게 끼우거나 하면 쭉 두루마리로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고, 고대에 특히 이제 구약시대로 가면 갈수록 문헌이 이렇게 스크롤 두루마리의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의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자, 코덱스 바티카누스라 그래서 어, 초기 기독교의 사본이에요. 신약성경을 포함하고 있는 하지만 오래된 사본 가운데 하나인데 이때는 코덱스라는 말이 붙습니다. 코덱스라는 개념이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갈수록 스크롤, 두루마리의 형태를 취했고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여튼 시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코덱스 형태를 취하면서 오늘날에 책 사실은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지만 본래 그 어원은 책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책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성경 66권 가운데 대다수의 책은 정확히 저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구약의 처음 다섯 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모세우경 어디에도 모세가 이 책을 썼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또 성경 책들 각권의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한 사람의 저자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이 책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추측이 가능한 문헌적인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고대로 갈수록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과학 발견을 하다 보니까 지구가 둥그러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또 옛날 시대 기독교인들로 갈수록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의 중시, 주위를 돈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성경의 증언과 일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서 계산도 해보고 관측도 해보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사람의 언어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원들을 찾아내고 연구하고 분석하다 보면 인간의 글이 갖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그 글들을 분석하다 보면 어, 이건 한 사람의 글인 것 같지가 않다. 한 번에 쓰여진 것 같지 않다. 여러 사람이 이 작업에 개입한 것 같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문헌이 작성된 것 같다. 하는 그런 증거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증거들은 또 다른 발견이 이루어지거나 또 다른 이론들이 나오면서 다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여러 사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사본들을 분석하다 보면 여러 다양한 학설들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관점과 해석의 틀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런 추측들은 아,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하는 여러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풍부하게 할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증거들을 좀 근거들을 몇 가지를 좀 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순서를 여러분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셨고요. 뭐 그래서 어,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틀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식물 동물들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고 이런 창조의 순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의 관점은 조금 다른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일단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부분에 대한 묘사도 다르고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이러면 여자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증언은 사람의 창조가 먼저 언급이 되고 그 이후에 동물들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1장과 2장은 다른 관점에 창조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자 아담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4장 26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부르게 하신 것은 창세기 4장의 고대시대일까요 아니면 출애굽기 6장의 모세시대부터일까요 뭔가 다른 증언이 있는 거예요 다른 관점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고 다양한 사본들을 가지고 또 성경 외에 다른 사람들이 문헌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정말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한 결과는 성경은 대부분의 책들이 특히 구약으로 갈수록 한 사람이 한 번에 쓴 책은 아닌 것 같다는 증거가 매우 많다. 그래서 대략 이런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성경은 성경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기에 누가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문자로도 될 수도 있고 구전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아주 오랜 시간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천년 이상의 시간 동안 어떤 책들은 그 과정에서 편집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구약 성서의 대다수의 책들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의 뭐 저자는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의 편집의 과정을 거쳐서 아주 복잡하게 편집이 된 그런 문서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받아서 그 받은 자료에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의도를 주셨겠죠. 후대에 이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편집자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에 혹은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편집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한권한 한 권들이 처음에 기록된 시점부터 마지막 기록을 마칠 때까지 꽤 오랜 시가,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했다 그런 추측이 문헌상 증거로 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은 당시에 많은 문헌의 전달이 문자가 아니라 구전 오럴 트레디션이라 그러죠. 말을 통해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전의 전달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매우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연구를 하려면 근거를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기록된 문헌들은 그래도 기록된 근거들이 있으니까 추적이 가능한데 구전은 도대체 이게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경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가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전해져 온 이야기를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5경 구약의 처음 다섯 권의 책은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다섯 권의 책을 전부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문헌상 찾아내기는 어려운 일이죠.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요. 위명성이라 그러는데 고대로 갈수록요. 여러분 저자를 밝히기는 하는데 그 저자의 이름을 빌리는 관습이 고대시대에 아주 유행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사를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조금 더 공부했는데요. 이 초대교회, 뭐 초대교회 4세기, 5세기까지만 해도요. 그냥 유명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어떤 문헌의 권유를 부여하는 문화가 매우 평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저자, 편집자 역할이 분명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내가 쓴 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다. 우,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법 체계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고대로 갈수록 이건 평범한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어떤 저자가 쓴 자료를 내가 받아서 이 저자의 의도를 더욱 창조적으로 또 발전시키면서 내가 거기에 다른 자료를 덧붙여서 본래 그 사람 이름으로 후대에 전달을 해주고 때로는 내가 쓴 글이기는 하지만 더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문헌을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고대시대로 갈수록 매우 평범한 문화였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해내는 것도 매우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학자들마다 입장들이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신도중앙교의 교인들은 익숙하시죠. 저는 어떤 정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을 좀 넓혀보자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에요. 실제로 바울이 썼을까 하면 일단 누군가가 바울이 말로 전달하는 것을 받아 쓴 흔적이 대부분이죠 바울 서신 내부에도 바울이 친필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따로 있잖아요 누군가가 받아 적은 거죠 그런가 하면 정말 바울이 기록한 것일까 아니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다음 세대 지도, 지도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규명해 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작업 심지어는 결론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학자들이 다 동의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66권이 한 권의 책으로 딱 묶여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정말 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주 역동적으로 글을 처음에 기록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고 말로 전달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고 여러 편집자들이 가담을 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문헌들을 다듬어서 편집해내고 그것을 신앙 공동체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지만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창세기에 왜 다른 관점 다른 기록들로 보이는 것들이 섞여 있지 이것은 사실은 구약 특히 모세오경 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걸 해석해내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이건 가설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해석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jedp 문서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이 언어들 사용된 단어들 이것을 꼼꼼하게 분석해보면 그 자료들이 창세기역 굉장히 복잡하죠. 제2는 하나님을 제호바 여호와 야외라고 부, 부르고 있는 그런 어, 저자 혹은 편집자들의 문헌이라고 생각하는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2라고 불러요. 이는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 이름을 붙인 또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런 기록들 P는 프리스트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주로 예배 제사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문헌들 D는 신명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의 정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자료집 여러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편집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라면 계시고요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에 따라서 이 오경들을 편집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 문헌의 층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출애굽기도 이렇게 복잡한 문헌의 층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레위기 쪽으로 갈수록 점점 피문서의 분량이 많아지죠 예배와 제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문헌들이또 그런 어법을 가진 문법을 가진 그런 문헌들의 자료층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신명기 저자의 관점으로 기록이 된 거고요 자 이렇게까지 분석이 가능할 만큼 특히 구약성경으로 갈수록 모세오경과 같은 고대 문헌으로 갈수록 아주 다양한 문서의 층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저자와 편집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촘촘하게 엮어서 이런 책들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만큼의 문헌의 자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 제가 제1이사야와 제2이사야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가 하면 문헌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 언어와 또그 언어에 담긴 신학을 보면 분명히 어떤 층이 존재하는 것만큼 마치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이 쓴 것과 같은 결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학자들이 제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이사야라고 부르는데 어떤 학자들은 제2이사야서의 후반부 그래서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이사야서라고까지 불러요. 그만큼 다른 문체와 다른 메시지 다른 신학을 담아내는 문서의 덩어리들이 이사야서 66장 안에 석 시서 복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이사야를 통해서 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른 영감을 주셔서 한 사람의 이사야가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구분 없이 그냥 이사야서를 통째로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수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문헌을 분석해보면 이건 다른 사람이 다른 시대에 다른 영감으로 기록한, 기록했다고 한기록 결론을 내려도 좋겠다고 라할 만큼 다른 층의 문헌들이 이사야서 한권 안에도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사야 학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제안하기도 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학파가 있어서 그 학파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문헌으로 기록되어서 오늘날의 이사야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성경의 형성과정은 다이나믹한 거예요.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서를 기록한 저자들과 편집한 사람들 다른 문헌들도 참조하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1장 25절에 보면 아모니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제가 기본적으로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 편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여러 한 기하를 기록하고 편집한 사람들은 유다왕 역대 지략을 참조하면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일, 이야기들은 포함시키지 를 않은 거예요 그건 그냥 유다왕 역대 지략을 보면 된다 또 사무엘라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쭉 사울 요나단 죽음 슬픔의 노래 이런 걸 나오면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를 기록하고 편집한 사람들은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문헌을 참조하면서 이 사무엘하를 기록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저자한 사람이 자 하나님이 지금부터 내가 영감을 줘서 문헌을 기록하게 할 테니까 그대로 받아 적어라 이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은 아주 여러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협력하면서 오늘날의 완성된 형태의 정경을 편집하는 과정까지 아주 역동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성경을 공부하시다 보면 신명기 역사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부터 열한기 하에 이르는 구약의 역사서가 분명히 신명기를 기록했거나 신명기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적 관점을 통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역사도 관점이 있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어떤 사건들을 역사책으로 기록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분명히 구약의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신명기 신학의 관점에서 역사를 편집해내서 역사서를 기록한 것이다. 그런 개념을 담아서 구약의 역사서들 대부분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 만만치가 않아요. 음. 여러분 복음서가 네개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서 네개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담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세부적인 묘사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를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예수가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어서 잘 안보이지만 예수는 지금 손에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공생의 초반에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21장 예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 마지막 며칠 안에 이 성전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예수는 언제 성전을 정화하신 걸까요 공생에 초반에 한번 하시고 고난주간에 한번 하신 걸까요 아니면 성전종화를 한 번만 하셨는데 요한복음의 저자 편집자 마태복음의 저자 편집자가 예수에 대한 다른 관점의 증언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한 사건을 다른 위치에 기록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구약의 저자들이 아주 다양한 문헌들을 참조하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아까 막 J.E.D.P. 그 문헌층들이 막 얽혀있는 그런 그림을 보셨잖아요 그렇게 작업했던 것처럼 신약성경의 저자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복음서들을 편집해냈다는 거예요 신약도 동일합니다. 조금 단순하기는 해도요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관점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가장 짧고 단순하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분석해보면 마가복음에서 빌려온 자료가 있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문서에서 자료를 참조한 것 같다. 그래서 그 가상의 문서를 Q 자료라고 이름을 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Q 자료가 실제로 책으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가상의 이론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그 원어를 가지고 막 문헌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마가복음에서 일부 자료를 가져왔고 어떤 공통된 또 하나의 문헌 어떤 자료에서 지, 재료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마태복음 고유한 자료 누가 복음의 고유한 자료 이게 매튜 마테라서 M자료고요. 누가 룩 Luke, 영어로 룩이니까 L자료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의 저자들 마가복음은 처음에 예수의 증언을 담아낸 복음서인데 적어도 마태복음누가복음부터는 Q자료 마가복음 각각 고유한 자료들로부터 여러가지 자료들을 역동적으로 참조하면서 보금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보금은 여기와 또 다른 자료들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아예 마테마가 누가 보금을 공관보금이라고 부르고 요한보금은 제사보금서 아예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죠. 예수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의 증언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금서 역시 예수가 실제로 살아내셨던 그 시기부터 30년 4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 증언들과 자료들을 참조해서 복음서의 저자들과 편집자들이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해내고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적어도 3, 30년의 시간 동안에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복음서를 편집해냈다. 학자들은 보통 그런 이론을 내세웁니다. 이런 관점의 증거들은요, 여러분 복음서 내부에도 있어요. 우리가 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누가 복음 1장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 혹은 편집자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 예수가 오셔서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엮어, 그러니까 편집해 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편집할 당시에 이미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여권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들을 여권했다는 거예요. 다양한 자료들을 참조해서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와 혹은 편집자들은... 대우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보세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쭉 누가복음을 쓴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증언들 자료들 구전 문건들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해서 본 다음에 각각의 이 누가복음이라는 형태로 새롭게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바울서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서진도 보면 개인적인 감정도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내 생각인데 하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아주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복음서 자체가 누가복음 1장 앞에서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아주 많은 다양한 자료들이 존재했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것들을 다 조사해보고 하지만 새로운 증언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새로운 복음서를 제시한다. 이렇게 복음서 자체가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성경 역시 다양한 문헌들을 참조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유다서를 예로 들어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한다. 이것은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외경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담의 칠대손 에녹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외경 가운데 에녹서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저자와 편집자들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자료들 우리가 지금은 외경위경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또일 어찌 보면 일반 세속적인 사회의 역사들까지를 다 참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모든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오늘날에 성경 66권 한권한 한 권을 집필하고 편집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많은 사본들이 만들어졌죠. 수천 개의 사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가운데 원본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본마다 차이점이 있지만요. 매우 놀라운 건 차이점보다는 와 이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편집한 이런 사본들이 어쩌면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차이는 오히려 마이너하다 그러죠. 차이는 적은 거예요. 아주 일관된 증언들을 담아내서 아주 오랜 기간 수많은 사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동일한 거죠. 일부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은 번역이 되고 편집이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그걸 정직하게 우리들에게 표현해 줍니다. 주님의 기도잖아요. 주님의 기도 제가 수요예배 때 강의하면서 설명드렸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데 4번 표시가 있고 고대 사본에이 과론의 구절이 없다. 성경은 정직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초기 사본에는 없었는데 후기 사본에서이 부분이 등장하고 이 고백은 예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부터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의 명백한 일부분입니다. 라는 것을 정직하게 표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 보면 없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본들을 비교하다 보면 여기 한 절이 있는데 사실은 그 절은 빼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성서 원본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없음 표시를 해줍니다. 성경을 읽어낸다는 것은 이런 방대한 작업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에 참여할 때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저자가 기록을 하고요. 편집자 혹은 편집자들이 편집을 하는데 아주 이 역할이 구분되지 않는 오늘날에는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고대시대로 갈수록 이 역할이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은 게다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도 작업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의 오랜 순환과정을 통해서 성경 각권 각권이 특히 구약으로 갈수록 오랜 시간에 걸쳐서 편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가 가장 오래전에 기록이 되었고 말라기가 가장 최근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언제부터 기록되었는지는 사실은 정말 알수 없습니다 마지막 편집된 것이 언제쯤 인가는 추측이 그래도 가능해요 그럴 때 구약의 마지막 문헌은 여러 이론이 있지만 다니엘서가 아마 가장 구약의 마지막 왜냐하면 기원전 2세기 3세기 경에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그 지역에 아주 유행했거든요. 그 시대에 다니엘이 다니엘서도 후반부 중반부부터는 묵시문학이니까 다니엘서는 적어도 언제부터 기록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편집이 이루어진 것은 묵시문학이 많이 기록도 되고 편집도 되든 되던 기원전 이세기경.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편집이 된 것은 다니엘서.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책들이 수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66권의 책이 정경화되어서 외경 위경 다 빠지고 정경화되었고요. 또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던 책들이 번역이 여러 나라 언어로 되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었죠. 번역 역시 한글 성경만 해도 얼마나 번역이 다양해요. 이런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글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 역동적인 과정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시기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파악해내기가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다 이해할수록 깊이 있게 이해할수록.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 아시죠. 돌 김용옥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주제로 대중강의 방송 강의도 하시고요. 이런 강의서들을 막 내세요. 마가복음 뭐, 로마서 강의 도마복음 이야기. 그러면 이분이 강의에 나와서 사실은요. 제가 오늘 강의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마치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런 걸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감추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제가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신학대학교나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신학개론, 구약개론 첫, 학, 첫 학기에 배울 때다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런 언어와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잘 교인들에게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교인들은 외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정직하게 교회 안에서도 신학교에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언어와 그런 관점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교인들이 그런 재료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글로 주어진 성경을 읽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그럴 때 보수적인 성경 해석이다 할수록 주어진 본문을 그대로 보려고 해요. 처음부터 마치 그렇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도 타당합니다. 진보적인 성경 해석이다 할수록 제가 오늘 분석해드린 것처럼 본문을 인간의 문헌이라는 관점에서 자꾸 분석해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내려고 해요. 여러분 이두 가지 방향성 모두 다 인정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추측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문헌을 분석해내서 여러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팩트가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히 알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입장이 반드시 옳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두 가지 방향 모두가 지향하는 바는 주어진 본문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분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이걸 인간의 글이니까 어쨌든 이걸 좀 분해하고 분석하면서 도대체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을까 이렇게 분석해내는 관점이나 모두 결국은 무엇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인정하면서 도대체 여기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내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문헌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그 작업을 수행하는 거고요 다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저자에게 지금부터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 해서 성경 한 권이 뚝뚝뚝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다양한 저자들과 편집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글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경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66권의 책을 정경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제 연락처를 알고 계신 분들은 문자메시지 카톡 전화 통화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